...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사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민생개혁입법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다수 조선 의원님들께서 공개 천명한 민생과 개혁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입자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입법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근입니다. 부족한 저를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으로 심려와 불편이 크셨던 점 송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게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도 이번 일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제 속만 새까맣게 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싹 마른 건초더미 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도 자제하면서 서로 유로하며 뼈를 깎는 반성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도종환 의원님의 분열의 길이 아닌 단결의 길을 택하라는 호소를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차기 원내 지도부는 단결을 제 출발의 새 출발의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미리 뜻을 밝히신 김경엽 의원님, 박강훈 의원님, 안규백 의원님, 이원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최강우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원팀은 저에게도 제 일의 목표입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의원님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치도록 의원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세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이를 이끌 야당으로서의 첫 원내대표는 독배를 든채 십자가를 메고백척한 뒤에 서는 자립니다. 거듭거듭 고심하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선배에 서보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갖쳐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지딱 10년째 됩니다 원인들께서 저를 지켜보셨기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유머가 좀 부족하고 매사는 너무 진지하고 꼼꼼해도, 그래도 빈말하지도 않고 사사롭게 일을 해본 지도, 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지켜왔습니다. 무엇보다 원님들과 두루 소통해왔고,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개혁까지를 제대로 풀어갈 실행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첫해 원내 수석부 대표로서 야3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네 곳을 동시에 상대하며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능숙하게 다뤄봤습니다. 당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수많은 사회활동을 조정하며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강하게 싸워왔습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맡아서는 치밀한 협상을 통해 본회상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만에 지켰고 코나1 9 추경도 네번에 걸쳐 단독 도는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 바빴던 원내수석 부대표와 예결위 간사 시절에도 소속 의원님들과의 소통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역량을 미천으로 여기고 의원님들의 출중한 지혜와 실력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 민주당이 겪는 이 역경도 꼭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소통과 협상의 실적으로 깊이 있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선수와 무관하게 의원님들의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치해야 제대로 된정부 견제가 가능합니다. 각 상임위 간사도 초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협상력과 소통능력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모시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도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총서, 지방선거와 총선 승리 발판을 단단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광기 의원님께서 가슴 뛰는 정치를 위한 3대 개전제를 제안하셨습니다. 깊은 성찰과 실천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가 어진다면 이광기 의원님과 상의해서 3기 원내대표단의 실천 노드맵으로 삼고 싶습니다. 반드시 원팀 정치보복 깊이 고 저지 그리고 실천과 성과를 통한 유능한 진보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 3기 원유 지도부 너무나 중요한 참무를 안고 있습니다. 부당한 탄압은 결단코 막, 막아내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야 합니다. 첫째 정치보복을 깊이 코고 제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성자의 독성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행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민생개혁입법과제 해결하겠습니다 다수 조선 의원님들께서 공개천명한 민생과 개혁입법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입차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특검 정치개혁입법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사권 분리등 검찰개혁 가짜뉴스방기 등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정부 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역사적 폐행, 불통, 우롱과 독선,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국객을 위한 국정에는 지혜롭게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이제 우리는 힘든 야당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야 가 합니다. 협상도 자리하고 싸움도 자리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에게 힘을 줘야 협상력도 생기고 전투력도 높아집니다. 압도적 지지로 힘 있는 원내 사령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 여당을 견제할 힘, 개혁입법을 추진할 힘 확실하게 실어주십시오. 저 박홍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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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음. 좋아요, 알람 설정